실지 모르겠다. 와! 드디어 1년 6개월 만에 미션을 성공했다. 선생님 왔어요. 드디어 왔어요. 제가 왔다고요, 선생님. 자, 너에게 불의 호흡을 전수해 주겠다. Yeah.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커봉입니다자 오늘 해볼 게임은 규미리칼날 RPG 게임 오늘의 목표는 레벨 15까지 갈 거예요 레벨 15까지 가면 은 물의 호흡을 배울 수 있거든요 우르코다키 미션도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게임 속으로 고고고 갑시다 오, 오, 여기한테 가야겠다 티노! 티노! 티노. 얼마 전 가마도 가족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단위로 살아던 유일한 사람이 있고 들왔습니다이 패키지를 나게 줄수있니 웃겼어요 다못 읽었어요 아이 게임은 처음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W키를 두번 누르면 빨리 달리야 된단다 스페이스바를 두번 누르면 더블 점프가 되지 그다음은 Q키를 누르게 되면 구르기가 된단다 아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연속 누르면 벽타기도 된다는 사실 있지 마라 퀘스트 창을 보면 어떤 퀘스트를 해야 될지 나와있고 빨간색 느낌표 보이지? 네저 앞에 빨간색 느낌표 자. 이것으로 이동하면 된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코봉아 가자 레벨 올리러 슉 슉슉 와 탄지로 탄지로 있어 탄지로 탄지로 어딨어요 어 여기있다 탄지로 안녕 어, 나에게 미션을 주는군아아아 아, 아, 아, 사주세요 알겠어 아 요걸 사라는거지 오와 샤! 샤! 샤! 샤! 고봉아잘 들어. 지금부터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네가 레벨 15가 된다면, 우루코다키 스승님을 찾아가 봐. 힘을 내길 바래? 알았지, 고봉아 어, 알았어. 나도 꼭귀살대가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 자, 그렇다면, 어떤 미션이 있는지. 자, 어. 내가 레벨이 안 되니까 레벨 1, 이 아저씨도 물어봐야겠다. 자, 퀘스트 주세요. 안녕, 마인이야 지금부터 밴딧 열 마리를 잡으면 된다. 아, 알았어요. 밴디, 밴디. 자. 어! 저 앞에 느낌표가 보인다. 간다이 야! 아, 나 겁나 멋있어. 완전 멋있어. 이거 봐. 후샤! 어? 제가 밴딧인가? 어! 맞다. 밴딧 잡았다. 이놈. 간다 촥! 하! 지옥냐 촥! 촥! 뭐? 미야! 미야! 진짜 난기살 때가 될 거야. 자, 마지막이다! 와! 레벨 올라갔어. 와! 레벨 4 됐어 나. 레벨이 4가 됐으니 아, 레벨 좀 올려서 사람들을 만나 볼까? 어, 레벨 3. 악마를 잡으라고. 오니를 잡으라 이거지? 다섯 마리. 알았어. 내려 빨리 내가 레벨업에서 물의 오을 배우겠어. 차자자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아, 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커스차차이차차차차차이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로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야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리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보쉬를 무리치고 내가 갱스터가 될수 있도록 도와줘. 일단 캐천 마크를 찾아보자. 아, 저쪽에 있군. 갔다 올게. 기다려. 글로 갈게 어,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겠군. 하 아우 힘들다. 담벼. 오, 엄청 센데. 저, 저, 하. 없애 나는 영영. 좋았어. 레벨 십삼. 좋았어. 아주 좋아 다시 빨리 마을로 돌아가자 이제 15까지 2밖에 안 남았어 오케이! 너로 정했다 지금 돈을 좀줄수 수 있냐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다 갔어요 다갔어 아니 이 양반 여기서 자고 있네 어이 아유 여기서 자고 있었어? 아 하필 왜 이렇게 먼데서 자고 있어 안 되겠어 더 이상 미션은 너무 멀고 힘들어. 온이를 잡아서 레벨업을 자. 아자. 차라리 너 같은 온이를 잡고 레벨업을 하기 빠르겠어. 전병 화. 너 어? 피해. 하루가면 전무선 중으로 피하는구나. 야. 한리만 잡으면 레벨어버수 있을 것 같애 레벨 15를 위해서! 됐다! 레벨 15! 드디어 완성! 크.. 저 태양을 봐 내가 레벨 15를 된걸 축하해주는 저런 태양의 저 불빛 우르코다키 아저씨 계세요? 계세요 아저씨? 왠지 이곳에 살고 계실 것 같은데? 어? 이 집인가? 저기.. 어? 안녕하세요 저코북이라고 그래요 저는 단지로 속이러 왔고요 제가 아저씨한테 가르치고 가끔... 조용! 조용! 아예 알겠습니다 조용 좀해 시끄러워 아예 죄송합니다 그래 나에게 물의 호흡을 배우러 왔다고 하지 아저 얘기 안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냥 다 알아 나는 예, <웃음> 아예오르고다학교씨 어떻게 배워야 돼요 좀 알려주세요 저 레벨 15 됐어요 레벨 15자 먼저 오른쪽에 있는 옷을 먼저 사 입어라 이걸 왜 사요? 이걸 사야 물의 호흡 배우나요? 그건 아니고 싸게 해줄게 아저씨가 이거 할인해 줄 알고 사잘 들어라 난우로코다아끼다 지금부터 이 퀘스트를 깨야지만 너는 물의 호흡을 배울 수 있다 아유 어떻게 하는 거냐니까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퀘스터 마크를 가봐라 아유 여기서도 퀘스터 마크 몇개야두 개나 있는데요? 어서 출발! 아유 알았어요 아다온거 같은데? 여기다 어? 아 불매기를 깨란 얘기인가? 좋았어. 추리로 하란 얘기군. 주야! 어느덧, 어느덧 이틀이 지났다. 어느덧, 어느덧 한, 달이 한 달이 지났다. 지났다. 어느덧,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지났다. 이거 진짜 원작 진짜 만화랑, 만화랑 똑같네. 난 과연 이도를 짤기 있을지 모르겠다. 와! 와! 드디어 1년 6개월 만에 미션을 성공했다. 스승님 왔어요. 드디어 왔어요. 제가 왔다고요, 스승님. 하하하하. <웃음> 드디어 1년 6개월 만에 왔구나. 저 잘했죠? 저 잘했죠? 잘했다. 잘했다. 저 너에게 우리의 호흡을 전수해 주겠다. Yeah. 어? 내 몸에 뭔가 이상한 게 느껴져. 저 연습해 보거라. 네. 뭐 안되냐! 물의 호흡다 쉬아! 아..아..물의 호흡인데.. 집중! 아직 아, 완벽하지 그래. 않구나 좀더 수련을 해라 아유 알았어요 저선생님 저기.. 모래 호흡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고맙지! 그러면 옷한벌사 아이 참..옷사랑으로 <웃음> 이거 말고 저 동네가 가지고 귀살때옷살 거예요 아, 아 그래 잘 들어라 더 강한 호흡을 배우고 싶다면 레벨업을 해서 나를 찾아오거라.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겠다. 아, 근데 그때까지 앉아계신다고 여기요? 엉덩이 뻑뻑증이 있던데. 내 걱정 마시고, 어서 온이들을 이 세상에서 모두 없애버려라. 아예, 알겠어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레벨을 더 높여서 좀더 좋은 호흡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호...